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법문을 하시는지요? 오늘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삼신불 사상이요? 예, 예. 이것은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는 없고, 오직 대승불교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신불을 했을 때 불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남방 상자부 불교 있죠. 네. 테라바다라고도 하고 근본 불교라고도 하는데 소위 대승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 불교에서는 삼신불은 없어요. 없다고요? 네.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에요.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 올리온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는 거예요. 있었다면은 부처님 되시기 전에. 히따르타 보살 있죠? 히따르타요. 예. 그리고 미륵보살이 다야. 미륵보살이요. 삼신분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세 분의 부처님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상은 없었어요. 수트파 불탑이 있었어요. 즉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을 말하는 남방에 가면은 답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부처님의 그것이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묘있죠? 예. 그것이 산소입니다. 그러다가 펠레리즘 역량으로 부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쿠산왕조 시대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침공 후 동방 원정이라고 하죠 네. 그 역량이에요 또 부처님 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몹시 보고 싶고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잠시 천상에 도설천에 부처님 어머니가 계시거든 거기 가계신때가 있었는데 지상에 있던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어 형상을 만들어 모시게 된 것이 최초의 부처님 형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예. 예.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다르게 답을 많은 부처님이 나오고요, 많은 보살들이 나오고 그 보살 부처님 뒤에 후불 테마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 사상으로 되는 거. 많은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삼신불과 함께 아미타불 있죠? 네. 우리 부처님 모신 그 극락불이죠. 약사여래불, 구제불이라고도 하고 또 지성광여래불, 실성이라고도 하고요. 미륵불 또 미래에 오실 부처님 등 여러 부처님들이 방편으로 모시게 되며 각자 나라에. 민족에 따라서요 문화와 역량으로 제각각 다르게 조형되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부처님 형상이 좀 틀리죠 틀리죠. 불교는 남방불교 근본불교와 부다가 돌아가신 후 100년 후에 부파불교가 나옵니다 그때 논서가 나오고 22개 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오늘날 그 적자불교라고도 해요. 남방 상자부 불교라고 되는 거예요. 그후 대승불교, 대승불교 후기, 밀교가 나오는데, 이거 밀교는 티벳불교예요. 티벳불교는 글씨를 만드는데 오직 불교를 위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티벳이요. 불교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 대승 불교, 밀교를 통틀어서 모두가 불교가 되며 불교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각자 상좌부 불교는 붓다 재세심하는 불교를 인정하고 그후 나온 대승 불교를 비불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난방상자부불교를 어리석다고 소승불교라고 또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참으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 싸움은 기득권 싸움이란 것을 압니다. 반반만 공부한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보수와 진보의 싸움 어떤 곳에서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면 안됩니다. 불교는 어느 곳에서나 깨우치면 모두가 붓다가 되는 종교입니다. 열애장 사상을 봐도요 우리 모두가 붓다의 종자 비자라고 했고요. 개유불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다의 제자 깨우친 아라한이요. 1250명이나 나오고요. 대승불교에서도 많은 깨우친 부처가 나오게 됩니다. 경전도 초기 경전 아함경 180권이 나오고요. 수많은 부파논서가 나옵니다. 근본불교 대승불교에서도요. 천년 동안에 1 3 0 0 번이 넘는 경전이 깨달은 부처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므로 불교는 남방불교를 하고요. 대승불교 특히 밀교까지 다 해봐야 비로소 불교를 공부했다고 볼수 있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와 밀교는 아직 못다한 부처님의 말씀에 의 그것이 양쪽 다 보고 공부를 해야 불교의 편견이 없어집니다. 불교는 깨우침은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라고 하면 자체 커다란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불교 공부를 초기불교 아함경과 근본불교 대승불교, 밀교와 함께 반야경, 법화경, 화흥경 정토경 적어도 오부 경전을 해야 이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공부하면 지금도 편가름이 되고 보수, 진보,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미완성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상도요 서하무니 부처님만 부처로 보시면 안됩니다. 남방불교식으로 영원 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을 알아야 불교를 알고 이해되고 천불을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이란 무엇일까요? 삼신할 때이 신은 몸신자입니다. 귀신신자가 아니에요. 원래 붙다 화신이 보신불도 되고 법신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법신이 보신불도 되고 화신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첫째 법신, 이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래요. 자연불입니다. 수인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이 이렇게 연회장 모두 붓다의 종자 이런 뜻이에요. 무언의 살법 화음의 세계, 내 마음 소리를 내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붙다가 될수 있는 씨앗이다. 모든 존재는 법신을 가지고 있다. 자연, 현상이 모두 부처입니다. 화음 사상이 세계요 우주와 인생의 본체로 진진신불이요 자연 세계의 태양, 해와 각국, 구름, 비, 대지 형성에서 구름과 같고 반야에서는 공성을 떠나 자유로운 현상의 세계이고 법신의 체를 보면 은 직관적인 영역인 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신이요. 화신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불이라고도 되고 변화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인은 항마, 촉지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수인은. 모든 마황을 항복받고 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다. 마황은 부처님 되시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되시기 전에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선정인. 이렇게 선정인. 합장인 또 시무인 여우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모두 갖춰 붙다가 됩니다. 사람을 태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아야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육도연회를 보십시오. 인간은 처음부터 몇십억대 일로 경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공덕을 쌓고요, 공고와 수행으로 불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팔지 부동지 보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타가에서 보면은 어떤 공덕을 쌓냐면, 굶주린 호랑이에게 밥이 되었고, 장님의 눈이 되었고, 배고픈 사냥꾼에게 토끼 때 불고등에 뛰어들어 밥이 되었고, 사람이 되어서는 붙다의 귀했고 깨우쳐서는요, 강평과 행위 실천으로 중생 부재물이 됩니다. 길에서 계모하고 자비 실천으로 붓다 만들고 인생의 금기 따라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연에 비유하면 해, 빛, 생명 보존요. 구름, 비, 대지의 비료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싹트게 보존합니다. 또 쓰임은 용우화신으로 경험적 영역을 속죄입니다 여러 방편을 써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길에서 낳고, 길에서 개몽하고,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 보신이에요. 원만 보신 오사나불은 재해와 공덕을 쌓아서 됩니다. 아미타불 있죠? 네. 극락불이라고 도고요약사여래불 구제불이라고 해요. 수인는 아미타불이 있죠. 예. 이게 두품이 돼요. 상상품중상품하상품약기인 약사열에 부리는이 손에 병이나 구슬이 있죠. 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많은 공덕을 쌓고요. 공부와 수행은 무엇을 하느냐. 팔정도와 육바라이를 닦아가지고요. 실천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세상에서 존중받는 조건을 정신의 마음으로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덕성으로 만 수용신이 됩니다. 상은 보신으로 진제와 속제를 관통하는 원제가 되며 세상의 빛과 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오래 해보니 불교는 고정관념을 없애면 무화가 되어 편견이 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 부단히 공부하여 좋은 습관으로 바꿔져 있어야 하고 소승과 대승의 이론을 공부와 수행을 통해 정진하여 좋은 흐름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각자가. 네. 무아를 실천하면은 큰 깨우침과 관계없이요. 세상 만사가 해결됩니다. 공이 되니 반야의 세상이요. 금강경이 금처럼 되고 빛나고 화음 세계에서 소풍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불자가 대승의 삼신불만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우리는 보수 진보 소승 대승 다 보듬고 평균에서 아집에서 떠나 벗어나 삶 자체를 업시켜 지혜와 자비로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삼신불은 참고로요 불교 속에서도 산속에 삼성각이 있어요 예. 또 삼신불이 있어요 이것은 산신을또 단군 있죠? 예, 예. 독각을 영각이라고 해요. 그걸 모신 곳을 말하고 우리 신앙 있죠? 우리 예. 토속신앙에서도 단군, 예. 환인, 환웅을 모신 데가 있어요. 예. 또 캐드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삼신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모시죠? 아, 예. 출가자가 되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때론 다른 말이 있죠? 예, 예. 진리도 어떤 때는 독이 됩니다. ,잉? 잘 알아서 그걸 사용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나와 보니 제가 이빨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죽으면 박수 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잉?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요. 불교 공부를 어설피하면은 아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이고 실온에 빠져 즐기게 됩니다. 불교 공부는 깊고 넓게 많이 알고 경험 실천으로 나에게 남에게 특히 가족에게 봉사하고 계몽시켜 자리 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전정사 주지 인남건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